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덴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인덴터를 활용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만약 이런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담을 케이스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인덴터 같은 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 인덴터 설명을 하면서 자여러분테 설명드리고 싶은 뭐냐면 그러면 이 원본 파일 있죠 원본 파일을 직접 열어 가지고 원본 파일 자체에다가 좀 원본 파일을 수정하고 인덴터 기능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원본 자체를 건드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원본을 별도의 단품으로 불러와서 단품 안에 새로운 단품 형태로 불러와서 마치 어셈블리처럼 파트 삽입입니다. 요 기능을 활용해서 외부 파일을 불러오고 그걸 불러온 파일을 수정을 해서 그리고 바디 저장하는까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기법은 여러분 현장에서 설계하실 때 상당히 많이 쓰는 기법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 바로 실습을 해보죠. 파일, 새로운 파일을, 일단 열기 해보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뭔가 변형을 가한 다음에, 인덴트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왠지 어떻습니까? 원본 자체를 건드린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단품에다가, 이 원본 파일, 이걸 불러다가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창을 닫고요. 파일 새 파일 하겠습니다. 템플릿으로 들어오죠. 이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서 파일 세이브 하면 되죠. 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케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지널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죠. 불러오는 방법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파일 열기 하시면 됩니다. 열기 하면 별도의 파일을 열리니까요. 현재 이 단품에다가 기존에 있는 단품을 불러오는 기능이니까요. 불러올 때는 파트 삽입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파트 삽입하고, 블루온 지오메트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이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사용자 정의 명령, 피처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블루온 지오메트리, 파트 삽입 두 개를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 삽입이랑 선 불러오는 거죠. 자, 이 오리지널 파일을,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파일을 불러올 때는, 그렇죠? 이, 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파트 삽입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죠. 파트 삽입 누르고요, 누르고 열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불러올 거냐? 이 파일을 불러올 건데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들을 불러올 거냐? 만약 속성을 설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설정 어떤 설정을 불러올 것인가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컨피그레이션 설정 아주 중요하죠. 고급 모델링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2016년도 고급 모델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솔리드만 가져올 겁니다. 필요한 게있다그러면다체크하셔고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솔리드 최종 결과물만 가져올 거니까 솔리드바디만 가져오도록 하죠. 재질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운몸 파일하고 링크를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어떤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그러면 시각 속성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 한번 다 가져와 보죠. 근데 현재 가져오는 현재 단품의 원점도 있을 거고 이 불러올 파일에 원점되 있죠. 서로 일치된 상태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눈 누르시고요. 원점 보이게 한 다음에요. 일단 이 창을 닫아야 되니까 e s c 키 원점 콕 찍으면 되는 겁니다. 어, 서로 부품과 부품 간에 단위가 안 맞았다고 그러면 현재 문서 단위로 변환시키는 것이 좋겠죠. 예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점 일치된 상태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가져오는 방식이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죠. 블로그에 보시면 3D 커넥터가 활성화가 비활성화돼 있죠. 비활성화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명령 어떤 명령을 썼는지 보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체크돼 있습니다. 체크돼 있으면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보죠.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렸더니만 이제 폴드만 사라졌네요. 이걸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도 지워버리고요. 자. 다시 파트 삽입 누르죠? 누르고 열기 원점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링크, 사, 링크 상태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언제부턴가 3D 커넥터 저게 활성화가 옵션이 생기면서 저게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본을 편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상황에서 편집하기 누르면 원본 파일이 열리고 여기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창이 이렇게 두개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수직 배열 해보면 이게 원본 파일이죠 이거는 블러 파일이고 이런 식으로 원본에 수정하면 당연히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수정한다고 해서 원본에 반영이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원본을 보존하면서 맞아. 원본을 가지고 만약 이쪽에 있는 치수를 새로운 단품에서 사용해야겠다 치수를 다 기억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이 끌어다 갖다 놓고 쓰면 되는 겁니다 다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솔리드바디 얘를 숨기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계 나온다 그러면 지수를 일일이 종에다 접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자, 요거를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만이 창을 닫아 버리면 요게 지금 화살표 의미는 둘 사이에 링크 관계가 수립되어 수립돼 있다는 뜻입니다. 만이 창을 닫아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이게 예, 문음표로 바뀌죠. 이 말은 현재 어, 이 파일이 원본 파일이 열려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링크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알겠죠? 외부 참조를 보시면 링크 관계는 상황 밖 다시 말해 이 파일이 열려 있지 않은 것 뿐이지 링크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무신경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예 어, 상황에서 편집하면 열리겠죠 이 창을 열어놓고 다시 이 창에 와보시면 그냥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링크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 원문 파일이 열려 있냐 안 열려 있냐 그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개념이 있고요 요거는 일단 음 제가 살짝 내려놓죠 요뭔 파일 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만 이거를 다른 회사에 보낼 일이 있다 그런 보안상의 이유라든지 그쪽에 솔리드웍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립 파일로 보내시죠자 파일에서 제가 한번 따른면 저장해보죠 보통 우리가 솔리드, 어, 솔리드 파일을 내보낼 때는 스텝 파일을 많이 쓰시는 거고 곡선이나 공료로 내보낼 때는 igs를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c a d 에서 3D 형태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ASICS로 내보내시면 되고, 또는 3D 프린터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STL 파일로 내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AD 파일로 내놓내고 싶으면 DWG로 내보내면 되겠죠. 상대 많습니다. 얘는 솔리드 웍스로 솔리드 파일로 내보내보자. 자, 스텝 파일입니다. 옵션 누르면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은 원본원 일단 닫겠습니다. 물음표 이미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거죠 일단 이걸 한번 끊어 버릴까요 얘 누르고요 여기다가 솔리드웍스에서 만들, 만들지 않은 외부 중립 파일을 불러오고 싶다 그럴 때는 파트 삽입 하시면 안되고 파트 삽입 누르면 이게 안보입니다 그렇죠 안보여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불러온 지오메트리입니다 여기서 잡아주면 되겠죠 스텝 파일 잡고 요 열기 하면 불러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링크 관계로 불러오는거죠 아시죠? 자, 이것도 이게 원점이 일치된 상태로 자동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떤 분은 그냥 파일 열기 하시죠. 열기하면 독립된 파일로 열리는 겁니다. 스텝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열기하면 이런 식으로 진단 불러기능 아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와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 옵션이 꺼져 있다. 자, 한번 이 창을 닫고요. 이게 꺼져있다. 불러오게 할때 이게 꺼져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와질까요? 다르게 불러와집니다. 예를 들 보겠습니다. 스텝파일, 중립파일을 열어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진단불러오기, 피처인식, 아니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불러와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원본은 남겨놓고 링커 형태로 불러올지 아니면 원본 자체를 가져올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기본적으로 원본을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옵션이 생겼고, 이거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해볼까요? 현재 이 페이지만 하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상태로 불러와지는 거고, 이게 꺼져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불러올지 밑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일단은 체크해 놓고요. 창 닫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기 케이스 있죠?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고, 자, 솔리드웍스 파일을 불러올 거니까 파트 삽입 이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파일을 현재 단품 파일에 불러올 때는 파트 삽입 중립 파일을 불러올 때는 불러온 지오메트리 그리고 3D 커넥터의 의미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품 파일을 불러올 거니까 요 파트 삽입 하시고요. 오리지널, 열기 저는 원점에 불러올 겁니다. 자눈 원점 보이게 하고요. 일단 창을 닫아야 되니까 e s c 키 누르시고 원점 콕 찍으면 원점에 불러와질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컨트롤에서 저장하시고요 형태가 너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홈까지 다 인식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속도 다 채우겠습니다 자 속을 없앨 때써 나온 거 가장 쉬운 명령은 뭐 있죠 공면에서 면 삭제하면 되죠 자 이면 챔버 처리한 부분과 이 부분 돌리셔가지고요 자 안부분까지 일단 깔끔하게 삭제 패치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있죠? 이 부분도 한번 면 삭제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 근데 뒷부분이 안 잡힌다는게 조금 무리수죠. 자, 선택 다 지워버리고요. 보기 방식을 요구로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보시죠. 그러면 다 잡힙니다. 일단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요. 확인해보시면 다 잡히는게 보이시죠? 삭제 패치 오케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홈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원본 파일이 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비활성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예, 요 정도만 하죠.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어좀 이상하죠? 자, 음, 스케치 들어보셔가지고, 지우기다! 좀 그렇다! 싶으면 아예 원을 그리셔가지고요. 예, 바깥 부분하고,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랑 동일원! 빨리 나올까요? 얘 예, 가지고 돌출! 해서, 반대로 적당한 깊이까지 주고 바디압치기 하면 단순화되겠죠 요렇게 해서 얘를 담을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는 방식은 원본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원본을 현재 단품으로 불러온 다음에 링크 상태로 그렇게 작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윗면에다 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사각형 가지고요 요렇게 하나 그리죠. 치수는요, 원점에서부터 한15 정도 줄까요? 전체 길이는, 예, 31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40 정도 줄까요? 이 부분도, 한40 정도 주겠습니다. 자, 빠이 나온 다음에요, 자, 돌출하죠? 전원 밑으로 하죠? 그리고, 봐서 한3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죠. 그렇죠? 바디 합치기 하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렛 처리 해보죠 모서리 잡고요 네군데다10 정도로 한15 정도로 할까요 오케이 하고요 다시 한번 필렛 하단 한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보통 이게 음, 그렇죠. 속은 스푼지죠 네, 뽀송뽀송한 그렇죠. 바, 바깥쪽은 보통 이제 플라스틱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보죠. 자 공면에서요. 면 없애서 쓰겠습니다. 이 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선택. 영한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솔리드 바디 하나죠. 이두 개의 바디로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분할 기능을 쓰죠. 도구로는 금방 만들었던 공면 바디 있죠? 얘를 찍어주고 저는 이 바디만 절단을 할 겁니다. 바디 절단. 그럼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찍어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나누면서 두 개의 바디로 나눠지는 겁니다. OK 누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본이 있고요. 분할 1, 분할 2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바디별로 재질을 부여해보죠. 분할 1에서 마우스 오른쪽 재질, 음, 재질 편집 들어보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에 제공하는 재질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예, 고무재질을 쓰죠. 이게 뭐 뽀송뽀송한 <웃음> 솜재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고무재질 하나 쓰겠습니다 실콘 적용 닫기 하면 됐구요 바깥쪽은 다시 한번 재질 표시 편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하죠 가장 무난한 ABS로 하겠습니다 적용 닫기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픽 하다가 좋으면 이렇게 리얼뷰 이게 켜져 있으면 조금 반짝반짝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약 페인트를 칠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거 누르셔 가지고 여기 표현 있죠? 표현 누르면 여러 종류의 페인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실제로 재질이 부여되는 재질은 이쪽에사는 거고 참 그렇죠? 눌러볼까요? 그 다음에 어 검속성 재질 넣어볼까 예, 여기다가 바디에다 넣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래픽 카드가 워낙 좋다, 그러면 ambient c o l u s i o n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선택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웃음>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웃음> 자,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돈이 좋습니다. 아, 이게 너무 성물적인 내용인데. 하여튼, 예. 그래픽 카드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보죠 그럼 바디가 3개죠. 그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교차되어 있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인덴트 기능을 쓰는 겁니다. 인덴트 하시고요. 이번에는 반식 컷을 하셔야 됩니다. 여유값을 주죠. 한 0.2 정도 줄까요? 대상 바디는 요걸 잡으면 되겠죠. 잡고 도구 바디는 얘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큼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컷.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얘를 숨겨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지는 거죠. 이럴 때 컷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원본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너무 홈이 많죠 자 그렇게 음, 일단 전체적인 모델링이 이제 끝난 겁니다 저장을 해야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진도를 나와보죠 지금은 이게 제품이 몇 개가 되야됩니까세 개가 되어야겠죠 하나 둘세개 그러니까 바디별로 이렇게 가까이 음, 파일로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도면 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물론 이 하나의 단품을 가지고 바디별로 도면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능을 하나 더설명드린다 입장으로 자 이름을 바꾸는게 좋겠죠 클릭 클릭 또는 음, 클릭하고 F2키 누르면 되겠죠 요거는 뭐 내부 충전재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외부 케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요 자 저장 일단 하고요 만약에 바디가 여러 개 있다, 그중에서 콕 집어서 특정 바디만 저장하고 싶다, 그럼 바디에서 마우스 오른쪽 세 파트로 사입하시면 됩니다. 요 파일만 땡땡땡 누르셔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 지정을 해주시고, 그렇죠? 시각 속성, 페인트 그러니까 속성을 연장하고 싶으면 체크하시면 되고, 그 파일을 어떤 템플릿으로 열어볼 것인가, 템플릿 파일을 지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게 하나만 할게 아니라 이두 개를 다할 겁니다 그렇죠? 만약 10개가 있다, 있다 그럼 이걸 하나씩 하나씩 보다는 10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삽입에 피쳐 오면 바디 저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바디 저장이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제가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원본을 저장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디 요건가요 바디 1번 있죠? 그런데 아, 이게 이름이 <웃음> 화살표가 엉뚱한 데 있어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 원본을 잠시 숨겨놓고 이두 가지만 저장할 거니까요. 다시 한번 삽입요 피처죠? 피처에 바디 삽입 바디 저장 누르시기 바랍니다. 두개 보이시죠? 자, 이게 있고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쪽 충전대가 되겠죠? 자 더블 클릭 하죠. 이거 외부 케이스네요 자, 이름을 저쪽에 바꿨으니까 여기 자동으로 이름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되어있죠 스피트 파트라고 들어오죠 예 좋습니다 저장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외부 충전자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에 원본에서 원파일에서 더 이상 이게 외부로 저장한 파일은 필요 없다 그러면 자른바디 제거하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라도 수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 제거하면 안되겠죠 시각 속성 연장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파일로 저장될 거니까 저는 외부 케이스의 원점은 뭐 여, 여기로 잡고 내부 케이스의 원점은 뭐 여기로 잡겠다. 그럼 원점을 따로따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외부 케이스 내부 케이스 그렇죠자그 다음에 이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어셈블리로 작성하고 싶다. 그럼 찾아보기 누르고저요 그렇죠? 위치에다가 뭐 그냥 a 세이 a 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파일도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럼 밑에 내리면 템플릿 그럼 단품을 열어볼 때쓸 템플릿 지정하고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볼 때쓸 템플릿을 지나하고 아직 어셈블리 수업이 안 나와가지고 템플릿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기본 템플릿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누르면 되는 겁니다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쭉쭉 예예 누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위를 써야 되니까요 네. 자 여기에 원 파일이죠 창에서 수직 배열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다 여게에원 파일이고 여게 뭐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음, 아, 이게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이제 외부 케이스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바디 이름 부여할 때 참, 이름을 잘못 부여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두 개의 파일로 차단이 되고요. 이는 어셈블리 파일 아니죠? 어셈블리 파일.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고정 상태로 들어오죠. 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계해나가는 를 겁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분업해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좀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생각해 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A라는 부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부품을 이용해서 제가 B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치수를 썼는지 그렇죠? 치수 한두 개가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능을 쓰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결과 파일을 파트 삽입으로 내한테 가져온 내, 내가 지금 작업할 파일에 딱 가져오고 얘를 참고를 해서 작업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뭔가 원본 파일을 변경을 했어요. 링크가 걸려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쫙변경되있끔 그런 식으로 설계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어셈블리에서의 탑다운 설계죠 단품에서의 탑다운 설계를 이런 식으로 흉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작업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좀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 바디 저장을 했어요 근데 저장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어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야 되는데 안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 누르고요. 이거 가지고 기본형 구멍을 해서 지름값선한5 정도로 주고요. 위치 어, 위형 관통을 하겠습니다. 관통해버리죠. 위치에서 3스케치 예의 센터에다가 제가 어, 이렇게 두 군데다 구멍을 뚫었어요. 오케이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면이 위치가 잠됐네요 찍고 이면 찍고요. 평면상에 예, 찍고 이면 평면상에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구멍이 뚫렸죠. 그럼 둘다두 개의 바디다 뚫린 겁니다. 저장을 하죠. 문제없죠. 근데 창을 한번 다시 수직 배로 열 해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구멍이 뚫렸나요? 여기 구멍이 뚫렸나요? 안 뚫렸습니다. 뭐링크가 관계가 끊어졌나요? 아닙니다.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원본하고 링크 관계가 지금 수,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왜 구멍이 안 뚫릴까요? 그거는 이 원본에서의 작업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 저장을 한 다음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디 저장 전에 구멍을 뚫어야죠. 아이고 이 상태에서 그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바디 저장을 다시 지우고 다시 하라는 얘기냐. 웬걸요? 이걸 그냥 드래그해서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순서만. 그렇죠?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아시죠자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요. 창에서 수직 배열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구멍 잘 뚫리죠? 이쪽도 잘 뚫립니다. 어셈블리도 잘 뚫리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생성해야죠? 너무 흥불냈어요. 구멍 뚫리죠 예, 이런식으로 작업을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대신 얘가 이제 구멍 뚫은 바람에 요 부분 있죠 아, 요 부분 요 부분에 재질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을 주고 하셔야 되겠죠 얘는 재질이 그냥 살아있는데 얘는 재질 어떻습니까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재질을 한번 편집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어느 쪽이죠 안쪽이죠 그래서 안쪽 아까 실리콘 줬나요 예, 실리콘, 아, 이 탄, 뭐였죠? 고무 고무 고무를 줬나요? 예, 고무에서 예, 실리콘 고무 적용 닫기들어오죠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요. 이쪽 창에서 수직 배열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랑재생성으 해줘야 됩니다. 전송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질 의 색깔이 왜 이렇죠? 재질마다 고유한 한번 재질 편해 볼까요? 고유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한 인덴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작업 루틴 있죠? 작업 과정, 파트 삽입, 블론 지오메트리, 그리고 바디 저장, 어셈블리, 생성 이런 작업 과정들을 이해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